야비 온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까야 근데 비가 어제보다 많이 온다. 어? 응. 아, 다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왜? 예쁘네. <목소리> 어 왜? 머리 이쁘네. 어비 오니까 이렇게 비안 좋게 포장해 주는구나. 응. 다들 센스. 어 센스가 어, 있네. 어? 야 이거 그거다. 우리 예전에 먹었던 코코넛 샌드위치. 아그 오사 그 오사카 거기 석에서 먹은 거. 어 오사카 성에서 먹었던 그거구만. 근데 저거 요새 <웃음> 거기도 있던데? 홍대? 어, 이거 어. 한국에도 다 들어왔어. 우리 때쯤에 어, 들어왔 그렇지. 우리가 거의 일본 막차였지. 어. 야, 기념품 가게밖에 없다. 그냥 살게 없어. 오. 오, 야, 저 연기 난다. 어, 저기, 음. 저 안쪽에 뭐가 있네. 연기 난다요. 난다요. 어? 어, 저거, 저거 운세 보는 거. 이거는 부적이네. 오, 이거는, 야, 야, 흡연하자, 흡연. 빨리. 야, 빨리 담배 야. 한 표. 빨리 도핑이야, 도핑. 아, 아, 스바라시. 아, 아 스바라시. 아. 아, 도핑. 음. 하고 있어. 아, 스바라시. 도핑, 도핑. 아, <웃음> 마약, 마약. 아, 스바라시. 이게 이제 그거야. 여기 몸에 붙은. 뭐떼라에라고 테라네라. 어, 이게 드래곤 히어로인가 보네. 아, 드래곤 히어로요? 어. 이 사람 저 칠미네, 칠미. 어. 칠미요? 어. 어. 어. 아, 팔미네. 아, 구미네, 구미. 하나, 둘셋넷족구미 어. 아, 저 어, 머리까지. 어. 여기 여기 어떡해? 저기 그 쿠라마. 쿠라마 <웃음> <그치? 웃음> 어. 인간 버전이요? 어. 어. 뭐야? 먹는 거야? 식음수야 이거? 아, 이게 햇내 행물이라고. 행물이네. 근데 뭔가 행물은. 하나, 하나고, 하나고 입다면서. 저거라는 거. 밑에다, 밑에다. 오케이. 어때 맛이? 야, 이거 먹뭐 되는 물인데? 응아 음. 근데 근데 근데 이거 뭐야, 내가? 근데 사람을 다 먹고 뱉던데 아니 근데 먹어도 되는 물이야. 가자. 여기서 <웃음> 펴줘. 어. 야 근데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사진이 남는 거긴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더 나. 눈으로 보는 게더 오. 와, 개 멋있다. 근데 모자. 하기홉 미쳤다. 야, 여기 천엔짜리 돈 사람도 있어? 어? 어, 저기 천엔짜리 천엔 맞아? 맞 네, 맞네, 몰라. 천엔짜리네. 가락, 가라... 몬스터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로또 찾았으니까 개이득이다. 잠깐만 나 근데 지금 로또 있는데? 확인해볼까? 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있거든? 몇회야 이거 어제 당첨했거든? 어, 이거 지금 하면 돼. 내가 해줘? 어, 나. 아싸, 1등 되면 바로 숙소 옮긴다. 제 꼴. 아, 무시. 내 건데 왜뒤집 <웃음> 종고 나눠가져야지. 종고 나눠가져야지. 네네네. 그냥 이거 찍으면 되면요. 종고 나눠가져야지. 오천 원? 야 아, 한개 맞았어. 아 뭐야 여기 나가리다. 아유 뭐야 마늘 넣어야 됐습니다. 마늘. 아하. 마늘 미천이 아니 마늘 넣게 오늘 그는 음, 운세를 찍습니다. 음, 이거를 넣고 넣으라고? 어. 그 다음에 그래서 흔들어흔들어 손들어? 들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0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0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 읽어, 모 읽습니다. 응, 응, 응. 번역, 번역, 번역을 할 건데요. 그의 어둠이구이센스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부는 좋지 않습니다. <웃음> 음. <웃음> 뒤로 돌려봐, 좋지 않은 걸로 끈다 어, 됐다. 이야, 야, 나 처음 봐. 이렇게 나쁜... 약간 대... 약간 대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흉을... 흉을 본건 처음 봐. 그래? 이사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그냥. 야 그러면 내가 숙소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웃음> 어. 그냥 내가 숙소 잡고 네가 여행일정 짜는 게알지아 내가 여행일정 짰으면은 그 야키니쿠도 안 됐고 돼. ㅂ ㅅㅂ ㅅㅂ 뻔했다 뭐라고 나왔어? 너랑 똑같아 그냥 30이 그냥 그거네넌 음.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한번 보내 소망이 이뤄지 않을 거다 병을 병을 거다 분신문은 음. 찾기 힘들다 오너그 맞네 그거 너분신문 존나 찾기 힘들어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살나나아나이데그래 존나 잃어버린 거 많아 아 진짜? 어야 어떻게 흉만 3명이야? <웃음> 야 그래도 다행이다 너라도 어. 야 저기 그래도 그 뭐야 대본이 나와서 제가 보 우리 이여러분 우리 어, 우이 믿고 버티십시오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나는 지금 여행이 존나 좋거든. 열어봐. 어, 어디,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우리 형이 어, 우리 나. 우리 우 봐. 어디 우리 어디 우리 우리 우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메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자리우 가자. 가자. 우산을 펴주세요 네. 그래서 얼마임? 1200원임? 600엔 600엔이요? 근데 말차랑 바닐라가 600이고 어, 야 그렇네 <웃음> 네가 얘기하니까 원화로 들으니까 갑자기 뭐지? 이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빵 하나에 6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6000원? 어, 비싸긴 하네 진짜 뭐메론넣냐 이 유배는 거 아니잖아. 응. 네. 아니. 일단 한 명이 한명 계산하고 마지막에 하자 어? 아닌데. 나는 벌써. 아니네. 나도 벌써 꺼내는데. 나나 600엔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5만 원 깨면. 나... 어, 몸 깨야 돼. 일말일말 들만해. 깨. 들만해. 많이 많이. 많네요? 많이 깨버려. 고. 진짜. 나 배고 못 먹었던 거어야 돼. 아. 이거 이거 저건 뭐야? 이거는 파이 크림 팅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음. 아,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이고, 저게 그냥 크림이고. 어, 디스원. 응. 토 네. 그래. 아, 음. 네. 아, 아 즉석으로 바로 굽네. 어찌되면. 맛있겠다. 아, 여기 이름이 뭐라고? 파월당. 파월당? 아, 이게 한명2 50인데 필명으로 하고 아, 이거. 안에 이거를. 이게 포 이렇게 뿌리는구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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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네. 한국인맛 추전해. 야, 완전 맛있게 먹는데? 볼에 다 붙이고? 맛있네. 민아 <웃음> 씨, 메론빵 맛이 어땠나요? 오이. 다시 어, 어차피, 어차피, 어, 가야 돼? 어차피 아사쿠다 스테이션 가야 돼.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사쿠다. 아사쿠다 푸딩 먹으러. 아사쿠다, 아사쿠다 푸딩. 야. 어. 안녕 <웃음>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쟤네가 어 안녕 안녕 해가지고 이, 이랬어 어아 근데 이런 거 집에서 있기 좋네 이거 이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응. 이런, 네. 이런 거 찍어야지 우리 아 이거 찍자고? 네 야르상 <웃음> 되는 거어 좋네 야 근데 진짜 아니 저렇게 바삭하다 빵이 어, 어 인정 인정 어, 나 소보로 같은데 저렇게 바삭한 거 처음 먹은 거 같다 일단 세마, 말소, 아, 말 말소. 아, 말, 했어해그지다 어? 오, 한국말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두 분은요 네네 2360엔입니다 그거 5000엔부터 받았습니다 네. 오, 한국말 잘하신다 그러니까 2640엔입니다 연수좀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따로 이따로 아주 시있는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한번 봐봐. 오, 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기념품. 오, 아래 소스. 여자친구 같아요, 기념품. <웃음> 이거 맞죠? 네. 주인분께서 한국으로 이제 잘하시네 그러니까. 와 화장 놀랐어 갑자기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응. <웃음> 어. 갑자기.